누가 바람 소리가 오고 싶어 시키면서 뭐 소음을 들어줬거든? 근데 이제 어느 날 애들이 뭔가 잔잔을 거르고싶고하면 그래서 뭘 했냐면 굉장히 뭘 불가능한 뭘뭐 했다? 시간을 돌려도 뒤로 가자는 거를 들었어 그리고 또뭘 뭐, 뭐 잘못, 뭐 잘못했다? 근데 시간을 돌려도 기억이 없잖아 또 시간을 돌리자고 계속 하루에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애들이 소원을 한... 비가 서빠도 시간 돌리고 야바람돌이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웃음> <웃음> 그럴만하네. 어, 동네 진짜 이쁘다. 왜 이렇게 힘이 없다. 막 이렇게 들기고 있다. 바람돌이가 <웃음> 힘들어하고 막. 쓰러지려 <떨어지려고> 그러고. <웃음> 이일은안 이 가고 바람돌이 난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웃음> 동네 여기 진짜 이쁘다. 되게 예쁘다고? 응. 언 오늘 취향 참. 왜냐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으면서 음. 음, 그래서 좋은거야 정감이 있어서 아 이게 정감이 있다고? 어, 저쪽에 건물 오래된 것도 많고 포스트 샵 봤어? 어래거는좀좀 거... 그, 좀 뭐라 빈티지 맛이 나더라고 어어 어. 나는 이런게 좋아 이런 새로 지은 건물 아 진짜? <웃음> 응. 괜찮아 취향 각자 존중하도록 하자 어 나는 오래된 건물에 안에 사는 것만 현대식이면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아 어, 그 오래된 건물도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나살수 있어 없지 않 있긴 해 우리 방은. 내가 방보다는 살간 거실 같은 느낌이. 라이프스에서해놓요거기거 <웃음> 어, 예쁘다. 아, 옆으로 가라, 타드리겠다, 응. 이런 느낌이. 여기가 있구 진짜 집중이 지어요 여기는 뭐는데 여기는 없나 집이 이 여기는 그러면 저 뒤에 숙다 가러 편이에요. 공비오인데너아라와서 가뭄다 이런 공포감이있었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그때는 1년 내내 화창했다? 막 젖은 날이 거의 없고 비가 와서 착한 오고 그, 그 해에는 진짜 1년 내내 날씨가 매일 놀수 있는 날씨구야 너무 즐겼거든 <웃음> <웃음> 너무 즐겁게 놀고 맨날 밖에 나가서 막 운동하고 막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I'm gonna say t h 여행한다 생각하고 배 타고 기차 타고 한번 가보는 거지. 어, 아니야, 여행은 딴데가자 언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기 버켄에 든. 아니야 언니 아니야 얘가 여기라고 그어어레스턴 스프링스 줘봐봐 무슨 소리야 아니야왜 잠깐만 아 그게 차이다 아 여기 있어봐 아니야. 그냥 오클랜드 쭉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예뻐? 어디로 가야돼? 미안. 잠시만, 얘 룰루 가면 정말 예뻐요. 여긴 너무 호거그판이잖아. 잘못다 네. 어디 갔냐? 그럼 거기구나. 그냥 여기다 세워놓고 들어갈까? 걸어서 가는 것도 세웠던데 세우고 걸어가자. 알아 근데? 아니 여기서는 몰라. 근데 뭐 들어가면 되겠지 뭐. 연결이 다 되기는 할것 같은데. 어 되기는 할것 같아. 일반적이지 않지만? 어, 음. 가능하다. 문제는 없다. 오케이 잘 세웠어. 그럼 어, 귀찮게 해서 미안. 괜찮아. 좋은 곳 발산이건데. 이기가이들어가고 있군. <목소리> 그냥 가산대로 가면 안될까? 나는 <목소리> 모르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렇게질들이 많아. 이게 웨스턴 스프링이 찍을 것 같아. 아 저거일 수도 있겠다. 어. 기차랑 움직이고 이런 거이지 볼까 여기다가. 너무 멀. 그럼 들어가서 세우자. 이거 너무 멀잖아. 어디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쭉 언니 그냥 거기다 세우고 가면 제일 편해. 쭈에다.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게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이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내림내. 근데, 데근게정확하데안데 근데, 안근 뭐가? 응.